안녕하세요 제이도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요즘 제가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구매 욕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요즘 다시금 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피규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J&D 스튜디오의 할리퀸인데 마거로비 배우가 연기한 할리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현재 J&D n 스튜디오 할리퀸을 구매하기에는 금전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아서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랑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유부남이고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아기 선물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거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리고 피규어를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J&D n 스튜디오 할리퀸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은 모았습니다 지금 맛만 먹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산다고 해도 딱히 둘 곳은 없는데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장식장 안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그 J&D n 스튜디오 할리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조커와 함께 들어가더라고요 아 근데 최근 장터를 구경하다 보니까 J&D n 스튜디오 조커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금액만 해도 180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존에 구매하기 어려웠던 피규어들 기존에 가격이 높아서 어려웠던 피규어들이 지금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고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됩니다 아 J&D n 스튜디오 할리퀸을 사서 진열을 해두면 그만큼 내 눈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매일매일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그 행복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그 행복 지수가 저한테는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규어를 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사고 싶은 게 핫토이에서 나온 아이언맨 마크1도 사고 싶고 그리고 마크5 슈트업 너무 이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슈트만 모으기 때문에 마크 5 다이캐스트 슈트를 사고 싶은데 얘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아 근데 좀 있으면 퀸 스튜디오 캐드먼 6분의 1 백만 원짜리가 언제 잠금을 치룰지 몰라요. 78만원인가 76만원인가 장금에 치러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이 진짜 이거는 얘네 예정 분기에 출시를 안하면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무한 것 같아 딱 적정 시기에 돈은 갖고 있었는데 출시를 안하면 다른 거 사느라 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장금 폭탄 맞는 거라고 참 제조사들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정리를 해보면 지금 JND 스튜디오 할리퀸을 사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장식장에 있는 피규어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해서 공간을 만들고 나서 사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또 마침 사훈형님이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프리마켓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4월 1일과 4월 2일 양일간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토요일은 육아데이라서 토요일은 참여하지 못하고 4월 2일 일요일날 프리마켓에 참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피규어 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중고시장 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할 생각이라서 뭐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 들을 그냥 살짝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동안 고생했다 전시되어 있는 동안 전시 당하는 동안 고생했다 이제 다른 주인을 만나러 가렴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실 분이 계실 거다 라는 마인드로 가서 방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할까요 할리퀸을 살까요 말까요 할리퀸을 여러분들도 살짝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있으면 메라가 나오거든요 J&D n 메라가 나오면서 J&D n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할리퀸의 중고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메라가 너무 잘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할리퀸이나 셀리나 카일이 살짝 이제 선호도가 내려가면서 살짝 그 중고가격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진짜 인생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피규어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적정한 타이밍, 금액보다는 이할리퀸이내 품에 들어왔을 때의 만족감 만족도가 얼만큼 될지 그거를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댓글로 J&D n 할리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참고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월 2일 훈니버셜 스튜디오 프리마켓 4월 1일과 4월 2일 양일간 프리마켓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과 날씨도 좋을 거예요. 해가 화창하고 따뜻할 겁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놀러 오셔가지고 재밌게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리마켓 참여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시껄렁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